경기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민선 7기 3년차 주요 도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 경기도 예산 28조 8724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28조 7925억 원보다 799억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주요 예산은 올해 12월 도입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107억 원의 예산이 확정됐으며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농민 기본소득 지원에 176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두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입니다. 이외에도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 231억원 투입이 확정됐고 경기지역 화폐 관련 예산 1953억원이 측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 116억원 농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계량사업으로 24억원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에 13억원 심야 공항버스 지원 13억원 경기도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 12억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11억원 등 1591억원은 지난해보다 증액된 사업입니다. 반면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40억원,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12억원, 신청사 이전비용 29억원, 플레이엑스포 개최 7억원, 야생 멧돼지 포획 포상금 3억원 등은 삭감된 예산입니다. 2021년 경기도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예산안은 당초 법정 처리 시한인 16일을 넘기지 않게 됐습니다. KMB경기채널 조종호입니다.